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미래컴퍼니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과거와 같은 타점에서 추천드렸고 3일만에 75%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로봇시장 합병 기대감 속에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연일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하락을 좀 조심해야 되는 단기 고점 구간이죠 다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발목, 무릎자리에서 추천 드렸고 단기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역별 끊고 행보나 주단 중에 박스 돌파할 때 추천 드렸고 무상증자 연기로 하락이 나왔죠. 그때 어, 악재지만 여전히 악재지만 여전히 낙폭가대 박스 상단이다 말씀드렸고 6조원 규모의 난소암치료제 오레고봄압 상업화 성공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 바이오 유럽스프링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 일정도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꿈비 저출생 관련주죠. 이것도 역별 꿈끊고 처음 무릎으로 올라왔을 때추세 전환할 때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6% 이후는 박스 보여주다가 상한가, 상한가 이후에 한번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저출생 관련주는 이날부터 2월 21일부터 계속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제로투세븐, 월봉, 역별돌파, 초입자리, 과거의 노랑과 같은 타점에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오른 자리가 아니었죠. 이제 갓 시작하는 자리였고, 여기서 30% 상승 뭐 아직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자리는 아닙니다 흔들면서 더갈수 있는 저출생 관련주 다음 아가방컴퍼니 역시 월봉이 과거의 노랑과 같은 자리에서 역별 돌파 초입자리로 추천을 드렸고 큰 역별 상당까지 가주면 5천원 넘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메디앙스는 어, 재무가 안 좋은 종목입니다 상패위기가 두번 있었기 때문에 재무가 쓰레기 아, 다만 저점에서 호재구간에서 크게 오를 수는 있다 위험요소는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매매하셨으면 최대 60% 수익권 보셨고요 여기 박스 돌파하고 올왔던 자리 121선 동시 돌파 자리 잘 보시고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세비캠 이건 폐배터리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하고 나서 폐배터리 수급을 다 뺏어먹으면서 130% 올라갔다가 반토막 이상 나고 역별 돌파초입자리에서 재추천드렸습니다. 약간 꿈비랑 유사하게 제로투랑 아가방의 수급을 좀 뺏어먹으면서 올라갔던 패턴이랑 같죠. 꿈비가 제로투와 아가방의 수급을 좀 뺏고 이렇게 크게 올라간 구간이 있었고 세비캠도 과거에 뭐 영화테크나 NPC같은 기존 대장주들의 수급을 뺏으면서 추천하고 85% 상승이 나왔습니다.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세비캠이랑 배배터리 신규 상장주로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역별돌파 초입자리에서 딱 고점 추천드렸고 요런 자리는 손절을 짧게 잡고 혹은 큰 기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손절 못하면 나락으로 가지만 반등이 성공한다면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 둘중 하나 반드시 택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요런 자리에서 진입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락 시에는 반드시 짧은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초보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되겠죠 그리고 올라갈때도 찔끔먹으면 안돼요 이런거는 크게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최대한 큰 수익을 분할 매도하면서 노려볼 수가 있었어야 한다 이제 초보분들이 여기서 매매하고 실수하는게 뭐냐면 올라갈때는 찔끔먹고 하락할때는 크게 두들겨 맞는다 어 이걸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저스템 얘도 역별 돌파 초입 세번주요한 타점 추천드렸고 좀 쉬다가 얘도더 올라갔죠. 다음 로보티즈 얘도 월봉상 역별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반복 추천드렸었고 작년 10월부터 반복 추천 전고 돌파하면서 쭉 역대신고가 찍었고. 다음 금요일에 에코프로비엠이랑 코스모 신소재가 크게 후발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는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이 크게 올라가졌고요. 어 제가 네종목다 중장기 추천드렸는데 주요하게 찍어드린건 에코프로랑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두 종목이 에코프로 비엠이랑 코스모 진 소재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갔어요. 지금 얘네는 어 전부 다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했다가는 위험한 자리 여기도 추격하다가 뚜까맞았으면 아팠죠. 지금도 추격했다가 뚜까맞으면 아픕니다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셔야 되는 자리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을 뒤늦게 공개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죠 아 신하가 여기서 왜 추천을 했을까 아 여기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였구나 여기서도 여전히 역배열 돌파하는 무릎자리였구나 1파 2파 담 3파를 노렸구나 HLB도 17년에 추천했던 이유가 1파 다음에 2파를 노리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 2파 끝나고 또 바닥에서 추천드렸던 이유가 다음 3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니까 HLB를 잘 복습을 하셨다면 코스모 화학도 동일한 흐름으로 1파, 2파, 3파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수익 차트들은 단순 자랑이 아니라 소중한 기출입니다. 뭐든지 기출이 답이죠. 기출을 잘 공부해놔야 미래에 성과를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3월 2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상승 하락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캐리 소프트 시간의 상한가였고 저출생 관련주 고가 14%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고 큰 박스에 계속 갇혀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성정보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3% 종가 6% 어, 정석반짝으로 박스 흐름을 역시 보여주고 있고요 원격진료주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어, 이번에 23일에 시간의 정석 패턴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어, 이날은 정석반짝에 무게를 두고 이후는 박스에 무게를 두자고 했습니다 그 박스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소프트센 얘도 원격진료 관련주고 시간에 7.4%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4% 얘도 박스형태로 보시면 되는거고 윗고리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지지는 제일 주요하게 2000원 부근에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2000원이 맥점으로 잡히고요 다음 비트컴퓨터 얘도 원격진료주 시간에 5% 고가 5% 종가 보압 얘도 박스에 갇혀있고 다음 유비케어 원격진료주 시에 4.5% 고가 6.5% 종가는 1.5% 480에선 안착 실패했고 이 단기 역배열도 안착을 실패를 하면서 살짝 밀리고 마감이 나왔고요 다음 KBI 동국시럽 자동차 부품 관련 주고 3.6% 크게 반응은 없었고 고가 2% 종가 부합 다음 로보티즈 시간의 3% 고가 12% 종가 1% 고점에서 박스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일선 위에 추세를 지켜주고는 있으나 이제 큰 하락을 또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간의 3%. 고가 9%, 종가 보압. 얘도 오일선 위긴 하지만 큰 조정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고요. 다음, KPM 테크. 시간의 2.9%, 5.5% 마감했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63억 공급계약 체결 다음 TPC글로벌 로봇관련주 2.4% 고가는 19% 종가는 11%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이수화학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고 시위 2.4% 고가는 7% 종가는 5% 역 배열 끊고 한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 라인을 지켜준다면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나머지도 전부 다뭐 반짝 상승 별 반응 없이 끝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은 반짝 하고 튀었다가 빠진다. 그나마 크게 상승 마감을 한 종목이 오늘은 TPC 글로벌인데얘도윗골이 남기고 마감을 했고요. 다음 3월 3일 시간에 특징주, 삼진 LND 상한가,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소식 영향. 월봉은 역배열로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과거에 여기 전고 돌파하고 급등 이후에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또. 역배열 끊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타점이죠 올라갔다가 정배열 끝나고 여기서 정배열 끝나고 박스 이탈하면서 3,500원에서 최근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아직도 역배열에 갇혀있습니다 시간으로 3,2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시간의 가격으로 치면 돌파를 해줬고요 이제 3,000원 위로 안착 마감 하면서 계속 이 가격 위로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500원. 그 다음에 여기 정고점. 4,2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위꼬리 저항도 참고하시고요. 자, 일봉은 최근에 요 추세 끝나고, 여기 박스 이탈하면서 12월 초에 죽었네요 12월 초에 죽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마다 1년선에 저항받으면서 2950원 여기 안착이 중요했는데 시간으로는 32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일봉상으로는 이제 480에선 31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2년에 매물때 그리고 정고점 3400원 다음 3650원 일단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반짝 상승에 무게를 둬야 되고 3100원을 안착해준다면 이후로 계속 좋은 흐름으로 정고 돌파를 시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올라왔다가 최악으로는 이렇게또 빠지고 이후에 올라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하이브 6.6% 이수만 손을 들어준 법원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다 월봉은 여기서 정배열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이후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이렇게 역배열을 작게 끊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큰 것도 끊고 고점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는요때 추천드렸고 이유는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얘네가 방탄 빼면 시체인 줄 알았더니 뉴 진스로 치고 올라오고 이번에는 SM엔터 경험권 공방으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 최근에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그대로 쭉 이어보면 481선 현재와 맞물리는 맥점이 됩니다 481선 21만 3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시간으로는 20만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맥점 여기 돌파 한착이 가장 중요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밑으로는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 밑에 깔려있는 121선도 최종 지지로 아주 중요한 2차 지지가 됩니다 다음 스맥 6% 창사 일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실적이니까 반짝의 무게를 두셔야 되겠고 월봉은 자 박스 기존의 박스 상단 살짝 돌파한 자리 약배가 끊고 차근차근 올라와주고 있고요 1봉은 장기 2평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올라갔다가 장기 2평까지 빠지고 N패턴으로 반등 자, 시간의 상승으로 2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정고점 일치하는 자리죠 2525원 여기를 안착해줘야 더갈수 있는거고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또 이렇게 큰 박스로 갇히는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자, 2,500원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전고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어, 최근에 루트로닉이 창사 이래 최고 실적으로 시간의 상승이 있었고요. 얘는 어떤 흐름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어, 요 날이죠. 고가 15%, 종가 11% 마감하고 다음날도 조금 올랐다가 밀리고 있네요 얘는 요렇게 cg 3개 보시면 되고 다음 c l a 5.4% 엔비디아 챗봇 관련주 월봉 바닥에서 박스 돌파하고 챗봇으로 우다다다 올라갔고 지금 여기 박스 돌파했던 타점 매수 타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요하게 봐야될게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에 미친 상승이 나왔으면 어떤 이유로든 제자리까지 가짜반등 주면서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걸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밥똥 요런게 빠르게 내려오든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든 항상 경계하고 요런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시다 1봉은 48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여기서 박스 형태를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여기 박스 보여주다가 다시 기존의 박스까지 들어왔고 시간의 상승으로 29,000원까지 29,000원이면 여기 기존의 전고점 3만원 초반대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큰 추세는 이렇게 작은 추세는 큐브 엔터 4.9% 카카오의 SM 인수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차선책으로 큐브 엔터가 후보로 거론이 되었다. 월봉은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요래 추세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전고점 저항, 전고점 저항, 신고가 저항. 1봉은 최근에 481선에서 주요하게 두번쯤 반등이 나왔고 최근은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전고점 몸통과 윗꼬리 기준의 저항대 보시고 차트를 더 크게 보면 어, 이전의 정고점 24,500원 정도 다음은 26,000원 다음 28,000원 살짝 밑 이렇게 정고점 기준으로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금요일에 저가 그리고 목요일에 시가 121선 주요하게 이렇게 세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신 EDP 4.4% 상한가인 삼진 L&D와 동일한 이유로 상승이 나왔고요. 월봉은 고점에서 박스 주다가 2만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2만원 기존의 저항이었으니까 이제 2만원이 다시 중요 지지로 바뀌고요. 그 위로 하나 더 볼거면 2100원 보면 되겠죠. 어, 21000원. 자, 일봉상으로는 21000원 대 전고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가졌고 시간의 상승으로 23600원까지 가졌기 때문에 월봉상 찍어줬더니 21000원 중간 지지는 뒷방 어, 지지로 밀려나게 되고 금요일의 종가인 22600원이 어, 1차 짧은 지지가 되고 22,000원을 그 다음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큰 조정을 경계는 해야 됩니다. 역대 신고가 자리가 저항이 없어서 쭉쭉쭉 잘 올라가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락이 나와준다면 엄청나게 큰 조정을 주면서 다시 재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큰 조정들 마이너스 30%짜리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CS 4% 채봇 관련으로 엮여서 월봉은 박스 9000원에서 가장 많이 부딪혔고 다음 6500원 정도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박스로 나오고 있고요더 작게는 이렇게 박스는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9,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8,250원 정도 1봉상으로는 여기 8,400원 정도 전고점저항대가 있고 지금 은 이렇게 또 박스로 크게 보면 되겠죠 시간으로 8200원까지 올라왔고요 요 박스 종가상 8400원 안착이 중요하다 8400원 안착하면 다음 정고점까지 차례대로 시도를 해줄거고 실패하면 큰 박스에서 왔다갔다 다음 나인테크 3.9% 2차전지 섹터 호재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로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 삼각수렴 형태로 삼각수렴 형태로 이렇게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런 흐름을 보여주는 애들은 길을 모았다가 뚫고 빠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탈하고 크게 빠지는 자리죠 근데 현 흐름으로 보면 이탈할 확률보다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밑에서 이렇게 박스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나인테크는 요 구간에서 추천해서 수익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은 힘이 빠져서 조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241선 1년선 구간에서 저항걸리고 있고 요 박스도 중요하지만 241선 34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이 가격은 뚫고 3460원까지 올랐네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윗꼬리까지 치면 이렇게 박스 윗꼬리아래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은 여기 전고점 가격과 일치하는 2년선 저항대 3600원 여기 윗꼬리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동국 RNS 3.6% 삼진 L&D랑 같은 이유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하락하던 중에 살짝 돌파 안착을 했네요. 아주 살짝 적산병 뜨면서 바닥에서 양봉 연속 3개 뜨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역배열을 돌파 안착 해줬고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윗꼬리 기준으로는 아직 한참 멀어있는 역배열 점 참고하시고 최근에 장기입형 1년선 2년선 맞고 떨어졌고 4천원 구간 여기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3845원까지 올라오면서 아직 여기를 도달하지는 못했고요 요정도 단기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추세는 이렇게 다음 나라 m 디 2.8% 2차전지 관련주 나인테크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얘도 여기 역배열 끊을 때 요구간에서 추천 많이 드렸고 이때도 반복추천드리고 어, 수익주고 뒤로는 빠졌고요 현재는 역배열에 갇혀있습니다 돌파 시도를 해주는 자리 박스는 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7,500원 안착하면 박스 돌파가 되는 거고, 7,100원 정도 안착하면 역배열 돌파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장기입 평 계속 저항 받으면서 좀 역배열 흐름으로 보여주다가 최근은 이렇게 박스 시간으로 7,200원까지 올라왔고요. 자, 1년선, 7,35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정고점과 좀 일치하는 가격으로 1년선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다 그 위로는 또전고점 480에선 유사한 자리 8,000원 초반대 8,000원 8,100원 정도 다음 자비스 2.8% 얘도 2차전지 관련 주고 최근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고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기 맞고 떨어졌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죠. 주주 배정 유중으로 마이너스 23% 나왔고요. 이때 어, 시간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렸죠. 장기 이평까지 빠질 거고 여기가 맥점이다 여기서 의미있게 지지해주고 천천히 회복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탈하고 이렇게 크게 빠질 것이다 네 일단은 지지해주고 반등이 이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2.8%로 2345원까지 올랐고요 일단 종가상으로 2245 여기를 계속 안착을 해준다면 지금 여기 갭이 있죠? 이 갭을 천천히 메워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 확실하게 안착하면 여기까지 수월하게 상승이 나와준다고 했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세가 없다. 최근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MDS테크 여기 연두 안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상황까지 있고 초가 수익 나왔고요. 엔비디아 제법 관련해서 다음 피코그램 에도 연두한착하면 분홍까지 쉽게 갈거라고 말씀드렸고 추천드리면서 그게 수익 다음 위메이드맥스 에도 연두한착하면 주황까지 소홀하게 간다. 이탈했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추세는 지키고 올라갔고요. 다음 AD칩스 에도 과거에 갭이 있었고 차트를 크게 봐야 돼요 차트를 크게 보면 이런 어, 꿀자리가 있으니까 잘 체크한 다음에 돌파 안착할 때 여기 안착하면 주황까지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 이런 갭매우기 구간이 있다고 해서 안착하고 무조건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높은 확률을 제시할 뿐이고요 도달하지 못하고 빠지거나 뭐 일말의 상승도 없이 그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자비스로 와서 얘도 마찬가지죠 현재 요 구간을 안착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게 단기에 회복이 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이 될지 혹은 회복을 안할 수도 있다는 낮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지지는 2160원 그 다음에 장기 입평 최근에 저가 보시면 됩니다 2150원 여기를 이탈하면 이렇게 천천히 회복한다는게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나중에 올라와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거기 때문에 요런 맥점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 갯매우기 접근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단기 기대가 무너졌구나 생각하고 빠른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지켜준다면 빠르게 가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음 나무기술 2.5% 김기현 관련주 챗봇 관련주 오지 관련주 최근에 김기현으로 먼저 올랐다가 이유는 챗봇으로 방세가나왔고요역배열 끊고 쭉전고점까지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4 8 0선 돌파하고 그 뒤로 단한 번도 어, 이탈 없이 쭉올라가졌고 이유는 추세가 조금 무너졌고 현재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죠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지지는 하나, 둘 얘도 역배열을 끊고 올라간 구간을 주요하게 보면 여기서 한번 그 다음 뭐 여기도 되긴 하는데 거의 뭐 박스 돌파로 봐야 되죠 여기는 여기도 한번 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다음 에코 프로 BM 2.3% 2차전지 관련 주고 기존 중장기 추천 주죠 여기서 하한가는 기회다 말씀드렸고 바로 크게 반등 이후에 추세하단 지키고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돌파 직전에 11만원대 단타와 스윙이 가능하다. 중장기 매수는 한번 눌림을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눌림 기회는 주지 않고 바로 돌파 급등이 나오면서 역대 신고가를 가졌고요. 삼각수렴도 생각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역배열 돌파랑 똑같죠? 여기 역배열 돌파하고 크게 간 거니까 역배열 돌파 초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으로는 2월 1일 장기 입형 돌파하고 구름 살짝 돌파한 자리였고요. 중장기는 한번더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거 기다리면서 노랑 매수하고 지금은 단타와 스윙이 가능한 자리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역별 살짝 빼꼼 끊어준 자리죠. 우리가 항상 내수하는 역별 돌파 초입 타점이었고 이유는 찔끔찔끔 일선 추세 타면서 11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장기 지지는 18, 17, 16만원 정도로 3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추세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경계하셔야 되겠고 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추천드렸고 현재 이 역배열 아 역배열이 아니라 추세하단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추천 재추천드렸고 이유는 재추천드린 자리가 여기 다음날 바로 상한가 나왔고 이후 고점 박스 또 추세니까 얘도 요 추세 이터라면 그때부터 경계하시고요 코스모신 소재 여기 전 고점 7만원 돌파 안착하고 여기서 박스 주다가 더 갖고 여기서 역배 끊고 쭉 추세 얘는 85,000원, 8만 원, 000원. 8만 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도 기존의 박스 상단 7만 원. 다음 상우전자 2% 애플페이 관련 주로 급등 나왔다가 조정 나온 상태.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윗꼬리, 밑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크게 작게 박스 대응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121선 지지가 중요하고 박스 돌파 자리가 중요하다. 다음 TCC 스틸 자, 철강주 중에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철강주도 3월 4일 중국 양해 관련줍니다. 여기 정고 돌파하면서 올라왔고 시간으로 14,000원까지 올랐네요 14,500원 15,000원 정고점 기다리고 있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금요일의 시가도 중요하고요. 추세는 이렇게 다음 하락 종목도 볼게요. 오늘 하이브가 6.6%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SM그룹주는 하락이 나온거죠. 기존 역배열 돌파 박스 돌파 추천 되었고 어, 추가 상승이 나와주다가 5일선 이탈 11선 이탈 15일선 이탈 차례차례 빠지다가 21선쯤에서 또 반등이 나오더니 시간외로 5% 하락이 나왔습니다. 4365원까지 떨어졌고요. 금요일의 저가를 1차 지지로 잡으면 되겠죠 11의 시가도 중요한데 4100원 정도 여기랑 일치하는 자리네요 4100원 여기를 단기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갭이 있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진흙이에요 밟으면 푹하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4100원 이탈하면 37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르게 빠지는 진흙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당연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저가 대비 단기에 100%나 올랐고 정석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 다음 SM 라이프 디자인 얘도 동일하게 5일선 이탈한 다음에 쭉쭉 하락이 나오고 있고 얘 여기서 개파락 구간이 있었고 이미 진흙 밟고 떨어졌고요 61선 2650원 정도 단기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장기평을 좀 넣어서 봐야 되겠네요 장기평 2600원 정도 여기 지지가 중요합니다 자비스에서 배웠죠 자비스 장기 입형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면 2200원까지 빠지는거 감내하셔야 되고 지키면 또 천천히 반등이 나와줄겁니다 어, 요거랑 같은 접근으로 제가 요때 여기서 눌림매수 추천도 한번 드렸었고요 어, 이탈했다가 회복이 나오긴 했지만 어, 요런 타점 장기평 뚫고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타점에서 요런 구간에서 힘싸움이 주요하게 나온다. 숙지해두시고요 다음 SM 얘는 공개 매수 가격 근처에서 이제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고점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거고 11만 8천원 정도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거 경계하셔야 되고 얘도 여기 갭구간 있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10만원까지 빠르게 빠지는 진흙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탈이 나와주면 훅 빠지는 거 경계하시고요